타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어제 먹은 보드카 숙취가 너무 심하네. 아 미치겠네. 국밥 먹어야겠다. 국밥이다 이거는. 이사. 맞게 나왔딱 여기 수준에 가는 거예요. 로컬로 간 거예요. 유튜버예요 아니요 그냥 기록이요. 베트남에서 옮겨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할걸 음. 그래서 여기가 유일거요 다음에는 하노이를 한번 가볼요 하노이 볼수 다낭이 오도 차라리 다낭이 나아요 님가 하노이 가만 님비는 거기 하노이에서 주차로시장 가는 님비는 아니겠습 거기 님비에서 택시 타고 한 환상적인가 그러면 님비 그 저기 막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아... 거기서 오토바이 비셔서 그주위여행해요 거기다 지상에하루베거든요 하루베이 지상에 하루베이인데 그건 킥키가 있는데한국은잘 아예? 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강아지를 진짜 킥키가 너고 좋아 목킥이 많아지 목킥이 많아 잘 먹었습니다 돼지국밥 뭐 <웃음> 한식 메뉴가 많다 보니까 가끔 가끔이 아니라 뭐 하루 정도 한끼 정도는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엄청 귀엽고 <웃음> 근데 내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개지는 아 아무튼 그 옆에 앉아 계셨던 한국인분께서 뭐 몇가지 팁을 주셨어요 기념품을 사려고 하니까 어차피 사는거 그 롯데마트 가라고 거기는 정찰제니까 바가지 맞을 일도 없고 네, 그래서 롯데마트를 이따 갈건데 그 전에 오늘도 콩카페 여기 풍카에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오늘도 그리고 이제 신속항원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 강아지만 졌더니 알러지 나네 <웃음> <웃음> 이제 항원 검사 받으러 그분 숙소로 가서 10분까지 오랬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아.. 검사 받고는 또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뭐가 좀 쉬고 싶은데 정말 그냥 그분처럼 그냥 근처에 싼거 숙소 아무거나 잡고 거기 좀 쉬다 와야 되나 주말, 주말을 포함한 여행 일정이어야 될것 같아요. 베트남, 여기 나트라 정말 조용해지고, 평일에 그 미치광이 같은 그 활기가 싹 사라져. 정말. 뭐, 월요병처럼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 뭐가, 뭐가 없어. 오늘 더할게 없어. 네거티브 떴어요. 이제 좀 쉬다가 롯데마트를 가야 되는데, 진짜 진지하게 숙소를 잡을까 너무 고민되네. 너무 더워. 달리 치약이 여기서 살만 하다고. 일단 두 개만 사. 뭐, 센서 라인, 뭐,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치약이야. 이건 못 참지. 아마 이 치즈를 말한 것 같은데. 이씨에 치즈를 가방에 넣고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다 이거 한국에 없어? 나 모르, 몰라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치즈는 노 no, 땡큐 나 너무 끔찍한 혼종을 본것 같은데 이게..뭐야? 이게 뭐야? 결국엔 그냥 시약이랑 코코넛 커피만 샀어요 안에 자꾸 노래 나오니까 그것도 저작권 뭐 걸린대매 그 일단은 나왔는데 아 진짜 방 잡을까? 아. 버리겠네. 급한대로 숙소 잡았어요. 오. 나쁜놈, 아멘. 잘다 갈렸어. 갈렸어. 어, 왜 저렴한지는 알것 같아. 어, 좀 무섭네? 약간 어뭐 위생 을 떠나서 창문이 없어 저거, 저거 창문이야? 아무튼 좀 병원 같아 무서워 좀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쉬다 오겠습니다 진짜 안될려나 보다 <웃음> <웃음>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데 캐리어가 불량이라 들자마자 쏟아진거야 아그러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플라스틱 컵이 다 터졌어 바지가 다 젖었는데 마지막 날어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저거 숙소 들어가서 에어컨이 한 너무 약해 그래서 한 15분 버티고 버티니까 그때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 그냥 쌀국수 먹으려고. 도착 어, 바로 나오네. 근데 웃긴 거는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왔어. 여기 메뉴가 이거밖에 없나고 우와. 해판이 진짜 해판이 엄청 비려난 내가 진짜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 내 네, 지금 가게 들어가서 5분만에 나오는데 그냥 그냥 면, 면만 면 건져 먹고 어묵만 좀 그거 먹고 아우, 아우 쉽지 않다 저거 아, 이게 완전 완전 그냥 현지 그냥 외국인을 아예 받지 않을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 가게야 와내 베트남 마지막 만찬은 개끝발이었다 어. 아까 너무 더웠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렸단 말이야 여기 37도를 찍었더라고 지금도 땀이 줄줄 나는데 해가 떨어졌어도 와막 녹는 거야 정신이 사라지고 막 근데 진짜 오늘 하루는 뭐한게 없다 한게 없어 보통 나트랑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 비행기는 새벽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밖에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5월인데 만약에 막 7월 막 이래봐 안돼 안돼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날에는 싼거싼거 싼거 숙소를 하나 예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같아 다시 첫 번째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짐 찾고 어, 너무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다시 갈아입고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마지막 날이 음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오늘 빼고는 다 재밌었으니까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거 편집하면서 다시 또 오디션 알아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싸게 싸게 이렇게 특가로 온다고 해도 거의 한 80, 80 후반 정도는 쓴것 같아요. 응. 가면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래야 이걸 메꾸지.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응. 빨리 가고 싶다. 차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캐리어로 줄을 세워놨네 한국으로 가는 것만 지금 예정이 돼있나 봐요 와 식은땀난다 아니 갑자기 큐코드를 보여달래 한국 들어가는데 큐코드가 필요하대 나는 처음 듣거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드는데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 땀나 땀나 어쨌든 어, 다 발권 받았어요 어, 이제 게이트 앞에 도착했고 어, 한 12시 정도 됐는데 지금 2시간반 더 기다리네 2시간반 <웃음> 두두 어, 뒤에 이제 비행기 어, 출발합니다 응.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피곤하다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짐 풀고 정리할 거 하고 이번에 여행가서 찍은 영상만 100기가 넘더만 <웃음> 다 골라내고 뭐하고 하려면 어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이렇게 찾아뵐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